안녕하세요 이태리 전통 나폴리키진 더키친 일포르노 청담 서창우 점장입니다 일포르노 청담에서는 11월까지 오텔식 셰프가 만든 가을 버건디 생트러플 피자와 함께 블랑드블랑블랑드노아부터총 6종의 월간 와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샴페인 빨머는 프리메이크리와 브랑크리 포도밭에 엄선된 포도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샴페인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버블과 부드러운 삽니다. 일보르노 청단의 제철 요리와 훌륭한 매칭을 이룹니다.